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이 과거에 비해서 그 발언의 강도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장하던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에 대한 김정은의 민감한 반발이 그 주요 배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문재인이 친북 종북하면서 쌓아놓은 온갖 쓰레기더미들을 치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오산에 있는 우주항공작전본부 koc를 a 방문했는데 이 방문은 대단히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한미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항공우주작전본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형 삼축체계 즉 하나는 북한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남은 하나는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북한을 응징하는 kmpr 대량응징보복 이 세가지 삼축체계를 운영하는 핵심지휘통제본부인데 바로 이곳을 두 한미대통령이 함께 방문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빈틈없이 그대로 실천될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입니다. 셋째 북한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까지 굴종적인 정책을 일관했던 문재인과는 상반된 정책으로서 힘의 우위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나깨나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신비를 건드릴까 봐 노심초사하던 문재인의 관점에서라면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 것입니다. 김여정이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 한마디 짜증을 했더니 곧바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름하여 김여정 하명법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건설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하루아침에 폭파했어도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이 한미연합사 를 방문했다거나 유비무한의 군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시찰에 나섰다는 말을 혹시 몇 번이나 뉴스에서 보셨는지 누구 기억나는 분안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 보면 싫어할까봐 군통수권자가 국군시찰조차도 거의 안한것 아니겠습니까 미사일을 쏘아도 미사일이라는 말조차 못하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수년째 채택했어도 문재인 정부는 4년 연속 이 결의안에 불참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눈 감아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심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자유를 찾아 넘어온 북한선은 두 명의 눈을 가리개로 가려서 북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사지로 내몬 것인데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바다 한복판에서 북한 경비정이 쏜 총에 맞아 불에 타 죽었는데도 문재인은 그 공무원이 저지른 도박빚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김정은은 아무 잘못 없다고 커버 쳐주느라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의 충격적인 만행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군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리얼한 실체를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이던 지난 2021년 8월 4일 청와대에서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당시 전군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를 들은 군장성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법한 충격적인 지시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였는데 그 이유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마스크 벗기를 실시하라 이것은 코로나 집단 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수 있는 연구 사례가 될수 있다 이런 지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보이십니까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것을 말아먹은 그가 자신의 유일한 치적이라면서 내세우는 k-방역의 성공을 홍보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를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말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귀신처럼 냄새를 맡고 움직였습니다 군인들이야 코로나로 죽어나 가든 말든 마스크를 벗겨서 실험해보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에게서 마스크를 벗기면 집단이 모여있으니까 면역효과를 알수 있지 않느냐 마스크를 벗겨서 코로나 변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몇 퍼센트가 변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치명률 다시 말해서 변이 코로나에 걸린 군인들 중몇 퍼센트가 죽는지 그 죽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치명률을 연구해봐라 이런 지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충격적인 사실조차도 어쩌면 아직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지금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으십니까? 이런 인간이 우리의 대통령으로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좀 바로 보고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이 5년 더 연장되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나라는 한마디로 골로 갈 뻔했습니다 그것을 써주고 대통령에게 읽으라고 시킨 인간들이 청와대 내 운동권 좌파세력들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도 잊어서는 안될 일일 것입니다 무식하고 비인간적이고 조열하며 선거 때만 공정을 찾고 정의를 찾고 사람 중심을 외치는 자들의 민낯이 바로 저런 것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저들의 선악위에서 정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온 국민의 이름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의 적을 청소해야 외부의 적 북한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단지하지 않고 그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 나라는 다시 썩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또그 자들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또다시 큰 사고를 일으키고 또 다른 구실을 찾아 국민을 선동하면서 강화문 일대를 또다시 촛불로 휩쓸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 최소 60%는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 위에서 피어납니다. 그 믿음을 이번에 60%의 표로 보여 줄 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끝으로 에이브럼 링컨의 유명한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